오늘요, 이제, 그, 복날이 16일이, 그, 초복이라서 이제, 이거, 들깨 삼겟닭을 좀 하려고 닭한 마리, 이거, 중, 중닭이나? 중닭 좀안 되나? 이, 이,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다 쌀을, 뱃속에다 이렇게 쌀을 넣으면은, 잘안 익으니까, 네 어, 이번, 오늘은 배를 이렇게 갈릴 거예요. 배를 갈라서, 찹쌀 다시 채워서 불린 거예요. 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불리면 돼요. 넣을 게 많으니까, 세개 정도만 넣고, 녹두를 불려가지고 여러 번 씻으면요 껍질 이다 나가요. 녹두 너무 맛있어요. 녹두도 넣고 인삼, 그다음에 밤, 대추도 한 다섯 개 정도. 이거는 내가 이게 다 씨를 빼가지고요 말렸어요 깨끗이 채가지고 우리 마당에 대추 나무가 있었는데 내가 따가지고 다 말렸어요. 마늘도 좀 넣어주고 너무 너무 너무 넓게 너무 많아갖고 배가 적네. 깨야 되는데 됐다 됐다 됐어 너무 많이 들어다뱃 속에 얼개 수입 잡내 잡아주게 얼개 수입을 어.. 두개세 쪽만 넣어야 되겠다 세쪽 감초 어두 개만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이면 끓다가 이제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을거예요 그냥 30분 끓였어요 불을 끄고 이제 들깨가루를 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뱃속에다가 뱃속에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갖고 다 터져버렸어 여기다 그냥 냄비에다가 해도 되는데 기왕이뭐 이쁘게 하려고 이거 이거는 건져내야 돼요 들깨 이거 종이컵을 하나에요 이거 휘쳐줘야 돼 들깨는 이렇게 다우우로 뜨니까 어쩔 수할 수가 없어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돌 나오잖아 이 국물을 다 국물을 다부숴줘야돼이 국물이 좀 적어 부서서 적당히 가른다 가아서 채반에다가 다섞해야돼 이게 처음부터 넣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넣으면 막두기가다 넘치니까 이렇게 좀 번거로워도 이렇게 하는거예요 이제 이거는 뚜껑 덮지 말고 한 10분정도 끓여줘야돼 국물이 이거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헹궈가지고 믹서에게헹군물로 이것도 헹구고 한번더 해가지고 아까우니까 안 넘치네 <웃음> 뚜껑 널었잖아 뚜껑 닫고 닫고 끓이면 다 넘치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네, 뚜껑 열고 끓여야 돼 조금만 더 끓이자 음. 들깨 삼계탕이 이제 안성이 됐어요 냄비 아까 끓여서 냄비에다가 그냥 집에서 먹을때는 그냥 들깨 가루 지금 빠가지 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뚝배기에다 옮겨서 했어요 너무 고소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이게 뱃속에 삼계탕집 가면 인삼뿌리 하나하고 뭐 마늘 한두쪽하고 저기 뭐야 대추 한 두개하고 이렇게 넣고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너무 뱃속에다 많이 넣어갖고 맛있게 먹으려고 배가 터져버렸어 <웃음> 이게 닭이 1인분짜리 살라 그랬는데 이게 적은 게 없어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 다못 먹어 그래서 2인분이에요 이게 2인분 반 놓아가지고 두 사람 먹을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아버지는 안 드셔? <웃음> 국물이... 아버지는 나중에 또 해드려야지 국물 들이게? 뭐 국물 드려. 아버지 없어? 거 따로 아버지 거 따로 있어 인삼은, 너 반쪽, 나 반쪽. 응. 응. <웃음> 나는 요것만 먹을 거야. 너 이거 다 먹어. 스프 안넣고 응? 응? 이렇게 해갖고. 소금, 소금을 좀넣다 쳐주고, 싱거우니까. 인삼 있네, 여기 인삼. <웃음> 닭다리 닭다리 와 맛있다 엄청 고소해요 이게 여름 보양식 우와 빠져보네 소금을 찍어서 당. 이게 닭, 닭봉 닭봉. 여기가 닭봉. 닭닭 날개에 이게 이게 연결된 게 이게 닭봉이잖아 닭봉. 이게 딱할 만큼 삶아졌다. 너무 푹삶으면 너무 물렁물렁한 맛이 없는데 한 40분 삶으니까 딱맞네닭두기를딱 이렇게 올려갖고 쬐꼼하니까 두 개. 아 뜨거운 거 먹으니까 무지하게 덥네 아유 이거는 가슴속이 퍽퍽해서 우리 고양에줄 거예요 나랑 딱다 먹었어 아 반말이 너무 많아 너무 배불러